s 니 n 니 y 니 원래 신이 꿀이 퐁했어? 무서워, 신이 지금 장난감 갖고 놀면 잘놀거것 같아요. 순이야. <웃음> 순이 너무 웃기다. 미이 Ha ha ha. 너왜 자꾸 학 질해? 학 질하는 거냐? 안 되는데 이거 버릴 때, 버릇 때면은 너 이거 나중에 커서 어떡할라고? 왜? 왜? 왜? 왜? <웃음> 왜? 왜? 어떡할라고? 그래 이거 버릇 때면은 어떡할라 그래 뭐지? 스이 놀아줘야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수니